안녕하세요.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. 오늘은 어, 조금 멋있어 보이는 기술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기술이라기보다는 출발하는 동작인데요. 초보자분들께서 이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어? 와, 저 사람 좀 탄다! 그런 느낌을 받을, 받는 그런 기술입니다. 별로 어렵진 않은데 바로 보여드릴게요. 이 동작입니다 제가 사실 이 동작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뭐, 유튜브에 다른 사람들 거 외국 영상들 다 찾아봤는데 러닝 스타트? 뭐런 푸시? 러닝 푸싱? 뭐 다,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그렇게 말할게요 저는 달려가면서 타기 네, 달려가면서 타기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쉬워요 사실 저는 이거 뭐 제가 다른 기술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디서 배운 적 없고 그냥 보고 따라 하니까 바로 된 거거든요.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냥 보고 했는데 되네?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전혀 전혀 감을 못잡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. 자, 이 기술은 제 생각에는 자연스러워 보이려면 구피는 오른손으로 잡아야 되고 레귤러는 왼손으로 잡아야 돼요. 자, 잘 보세요. 구피 오른, 오른손으로 잡고 달려가면서 레귤러, 왼손으로 잡고 달려가면서 예, 네,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그 엄청 유명한 프로 중에 이번에 반스에 들어갔죠 이메리카에서 반스로 소속, 소속 회사가 바뀌었는데 어, 앤드류 레이븐즈가 오른손으로 들고 레귤러를 타더라고요 가다가 어, 예. 저는 저는 이걸 안 해봐서 잘 안되네요 오른손을 들고도 할수 있다. <웃음> 자, 이거 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걸어가면서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. 자, 저는 피니까피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. 레귤러는 어 왼손으로 잡고 반대로 하시면 돼요. 자, 쿠피는 그자 이렇게 들고 갑니다. 걸어가다가 뭐잘 되면 뛰어가겠죠. 걸어가는 거 먼저 해볼게요. 걸어가다가 왼발을 딱딛고 오른발을 먼저 버립니다 하는 거요 이렇게 쉽죠? 이게 끝입니다. 이거를 한 동작으로 하면 돼요. 자, 다시. 걸어가다가 왼발 딛고 왼발을 땅에 딛고 오른발을 보드 위에 올리는 거예요. 오른발을 올릴 때 약간 앞쪽을 밟아야 뒷발을 올리기 편하겠죠. 자 가운데를 밟으면 안 됩니다. 가운데 밟으면 이렇게 돼요. 뭐 이것도 잘 타면 가운데 밟아도 탑입니다. 가다가.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은 약간 앞쪽, 그러니까 앞쪽에 노치쪽 하드웨어를 밟으세요. 자, 레귤러는 가다가 오른발을 땅에 짚고 왼발을 보드리고 그리고 제가 방습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. 가다가 이렇게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은좀 폼이 안 납니다. 그러니까 땅에 발을 딛고 어, 보드위에 앞발 올리고 뒷발 바로 올리면 좀 멋이 나요 보드위에 발 올리고 요 땅에 딛고 올리면 안되고 바로 올려요 이거를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고 되면 살짝 뛰어가면 안 돼요, 살짝만. 살짝만. 잘 되면 달려가면서 할는 거예요. 이런 느낌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어, 제가 이걸 가르칠 때또 수업하면서 느끼는 또 다른 실수의 유형이 이런 게 있어요. 자잘 보세요 뭐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바로 바로 실패 요약이 남았어요 금방 그거예요 다시 금방 그거를 금방 그거를 제가 성공으로 해볼게요 성공하면서 자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? 자 다시 자 뭐가 문제냐면 보드가 땅에 떨어지고 나서 타는거예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올라타거나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올라타거나 그렇게 해야돼요 자 보세요 어, 소리를 들어보세요, 소리. 땅에 닿는 소리가 두번 나요. 이, 소리야, 두 번. 이 소리가 두 번. 이 소리가 두번 나면 안 되고, 한 번만 하게. 이렇게. 이게 잘안 되면, 연습 방법은, 좀 전에 얘기 드린, 걸어가면서 타기, 그거 연습하시고, 그 다음에 달려가면서 타는 게좀 무서울 수 있는데 보드에 딱 정확하게 착지를 할줄 알면 돼요 발을 정확하게 올려야 돼요 어 그리고 또잘 안되면 이것도 연습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에, 이렇게 옆으로 놓고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올라타는 연습 보드를 몸 안에 넣는 거예요 요거 조금만 그냥 이거는 사실 이 달려가면서 타면 크게 상관 없는데 감을 잡는 데는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냈다가 점프하면서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. 보드를 안으로 이렇게 넣는 거죠, 이렇게. 그래서. 이거 크게 상관은 없어요. 그냥 너무 안 된다 싶을 때 제자리에서 연습해보세요. 이 달려가면서 타기가 좀잘 되면 할수 있는 응용기를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영상 보시고 잘안 되는 게 있거나 궁금하신 기술이 있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너무 안된다 그러면 영상 마지막에 나오거든요. 메일 주소로 영상을 보내주세요. 그러면 그 영상을 보고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어 메일 안에 보내주신 분의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드리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제가 올릴테니까 그 영상을 올려도 되는지 그 여부를 알려주세요. 올리면 안된다면 그냥 아 올리시지 말아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메일로 피드백만 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강좌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